이제 우리가 팬사를 하며 영상통화로 팬분들이. 애교 뭐세개 해주세요, 다섯 개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음. 그러면 은 각자 다섯 개 하면 뭐 해? 오? 좋다 <웃음> 아니 그러니까 다 아, 있어 다섯 개뭐 해? 고행 본인이 고행 나도 익숙장 되게 셀거 아니야 형뭐 해? 뭐 해. 나는 하트, 어. 하트, 하트 뭐 이렇게 세 개를 해아 근데 아. 섯개 5종 세트일 때가 있잖아 그 이제 보라고 꼬집고 브이 한번 하고 있고 준영준영 애교 3종 세트 해달때뭐 해? 팬들 고양이 좋아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처시야 오지야 개오. 너는 이것만. <웃음> <말하는 거야. 웃음> 나는 이거를 호랑이를면 마지막에 항상 해서 응. 세개뭐 삼종 세트 하려면 그냥 여기서 이어서 음. 가고 여기서 오. 여기까지. <웃음> 나랑 비슷해. <응>. 오케이. 이어서 <웃음> 가. 무전. 무전. 무진 무한 해. 우랑 아랑 해가 네. 3개잖아, 그렇지? 아, 난 우아가 다, 뭐 음. 세 개잖아, 그지? 렇 아니 난 우와 그러니까 뭐세 개든 다섯 개든. 다우아이로가우아 그러니까 사기해주세요 하면 우아이 3종 세트 우아, 우아, 우아해 이걸로. 아. 5종 세트는 우아, 우아, 우아, 우아, 우아해 우아, 아. 아, 약간 묶어가네, 약간 어. 한 세트로 난뭐 어. 15종까지 가능하지 15종 약간 근데 돌고 돌아 다진 생 하... 어. 뭐 <웃음> 대표님이 근데 우리가 음. 대표님께서 어. 우리한테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하잖아 어. 감사하지 대표님에 대한 약간 불만 같은 거 없어? 불만은 없는데 며칠 전에 민규는 있어. 형이라고 부르던데 이제? <웃음> 진짜? 대표님에 어. 대한 불만이 있다고? 어난 있어 뭐야? 뭐야? 어? <웃음> 뭐야? 여기서 얘기 되는 거야? 아니 야막 아, 아니, 막 아니 네, 엄청 센... 싼... 약간 American 사소한 거일 거 아니야? 세세 아니 Taiwanese 아니 아, 나, 아니 Alteri 아니 이거 나체가 농담이야 너무 무서워잖 이거 자체가 농담이고 <웃음> uh <screws> 이거 나체가 농담이야 교수님이우리 재계약돼 <ína> <under> <nutrients> 네,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자 <teri> 아니 어짜비 짤려 어짜비 짤려 교수님이 오셨고는 어짜비 언짜비 짤려 교수님이 오셨고는 어짜비 짤려 뭐 대표님 계셨네 아, 그래서 코스를 아, 다녀야 되는 아, 마지막 아, 아니, 나 이거 진짜 농담이었어 떴다. 네. 아니 형은 진짜 농담 같은데 코시 아, 형 아니, 지금 뭐나오려 했어, <웃음> 지금 제대로 <웃음> 대표님한테 <웃음> 영상 편지 한번 넣어 그럼 저쪽 <웃음> 카메라 보고 어. 영상 어. 편지 제가 뭐... <웃음> 뭐... 촬영건 없잖아, 나가서도 얘기해. 아. 저는 플레이스를 너무 사랑해. 얘는 진짜, 아, 진짜 사랑해. 진짜, 진짜 네. 울더라 진짜 사랑해. 진짜 오더라. 저희 어릴 때부터 첫 회사고 그치, 그치. 이렇게 네. 만들어주신 게플레디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저희를 이렇게 멋있게 프로듀싱 해주신 게 네. 그 저희 팀이. 허중전사람이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원래 잘안 하던 소리 하면 입이 꼬여요. 망이 <웃음> 없는 소리 하면 혀가 말려요. 나 네, 한번, <웃음> 한 번. 짠한번 하자. Let the party d o c h s 내생애 가장 가는 길 내가 내가 나도 커버하려고 했을 때 캐럿분이 추천해주신 노래인데 음. 음. 랩 하고 싶은 거? 응. 랩벌스 남의 벌스를 그대로 따라할 수 없고 저 <웃음>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놀람> 그건, 그건... 커버잖아 커버. 그건... 그래도 나는 벌스는 따라하고 싶지 않아. 바꿔줘 봐 어? 예 yeah. 배가 불렀어 yeah. 소주 세잔 마시니 나는 조금 취했어 예 yeah. yeah. 지금 시간은 3시 반인데 벌써 나는 조금 취했어 예. Yeah. 카메라 세대가 나를 찍고 있고 4대데못 <웃음> 봤어 <웃음> 아, 좋아 좋아 아 소타야 <웃음> 에 <웃음> <너> 진짜 냐 <귀했냐>? 음...놀... <웃음> 아 그럼 형, 형은 약간 이승기 선배 느낌으로 가자 삭제 락발라드? 삭제? 그런 거 너무 좋지 내가 진짜 그러, 그런, 그런 <웃음> <웃음> 금분위인데 를 뭐라고? 불러도 보고 뭐라고? 너를? 너를? 나도 아, 보고 무슨 일이야? 고자주를 안 내리지 다야 술 마시는 연기 잘한다 어. 뭐 해야 하는 거야? 촥촥 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 이렇게 돌려서 까는 것도 어, 뭐. 한 다음에 전문인은한잔한 다음에 한 잔을 버리던데 그리고 또 요즘에는 소주 이렇게 먹잖아 이게 <웃음> 뭔지, 뭔지 알아 <웃음> 이거 형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사이님 아니,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먹는 척 하는 거 MZ 사장님은 아, 이렇게 먹는데 아, 아, 그그 아, 또 MZ도 있고 MZ 애들이라고 해서 우리 MZ 우리, 우리 MZ인데, 어. 나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내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내 지인들 중에 이렇게 먹는 사람 못 봤어 여기가 한 잔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먹대 이렇게 먹대 진짜로? 그 어떻게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거 어떻게 먹어? 그걸 시도하는 형이 더 웃겨 아니,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봤어? 형, 봐, 이거 진짜 이렇게 <야>, 먹어 <먹네>. <웃음> <웃음> 약간 뿌려야 돼 근데 한 우리 내가 봤을 때이 정도 주는것 같아 그게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아까 형시 <웃음> 이렇게 <이게. 웃음> 아, 원래 술자리는 이런 이상하고 해야지 아, 재밌는 어, 맞긴 거야 맞긴 해 어. 술자리는 원래 그래서 안가 세경시부야 <웃음> 안 나갔잖아 봤어? 나못 아, 제... 난, 난나 봤어 아니 나난 나갔어 아 맞네 <웃음> <웃음> 되게 재밌었다 건데 형. 응, 응. 응 재밌었어 다음에 2회그 하이브 응. 뭐 그런 거 되면 은 멤버들 다 같이 나오면 재밌을 거 같아 아니면. 재밌긴 했었어 그.. 어, 근데 1 5야가뭔 뜻인지 알아? 뭐야? 1 5팅 몰라도 모르겠는데 야가지보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에요 시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래 시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래 그러니까 시부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 하듯이인데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렇게 좀 책임지는 그런 <목소리> 중에 골라주세요. 어떤 볼까라고 주세요. 아. 음... 꽉찬 보름달 같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는 음.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꽉찬 보름달 같이 많은 사랑 음. 부탁드립니다가 거기 채널 그 소개에 이렇 그러니까 꽉찬 보름달처럼 응. 넌 보름달인데 <웃음> 그냥 우리 셋이 뭔가 자주 보는 기분이라서 우리 셋이서? 난 셋이서는 없다고 너랑 셋이서? 맨날 보고 얘랑도 맨날 그러니까 보고 둘이도 맨날 느낌이지. 보고 그치, 우리도 맨날. 숙소에서 먹으면 이제 이렇게 종한이용 승근 어. 맨날 보는 멤버없잖아뭐안 마셨어? 어난 머리, <웃음> <웃음> <웃음> 머리 제대로 하네 아니 이거 몰입이야? 아, 진짜 아프아까 아, 오면서 나한테 머리 아프다는 건 컨셉을 계속 잡고 있었던 진짜 거야 진짜 아프다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몰입 제대로 잡는다고 아, 원래 술 먹으면 나도... 좀 아프면 절대 더 이상 조절 <웃음> 야 조절하면서 먹어 근데 나 근데 칙칙게가 진짜 있다니까 칫군 아, 뭐좀어더니고소 <웃음> <웃음> 공탁 아, 같은데 이 형이래도 공탁가 저절는데나나 진짜 안 하려고 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랑 공탁은 이장님 혼자 받으시죠. 그래 그래. 너 일은 진행되었나? 최대한 해보려고 했지만 오늘 <웃음> 몸만 <안> 살짝의 어려움이 <웃음> 있습니다. 내가 그거 어렵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자네라면 그걸 해낼 줄 알았어. 주답니다.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눈 뭐야 저 지금?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뒤 짠. 두시간뒤야 부장 내가 솔직히 말할게 미안하다 <웃음> 너 그때 내가 커피 타줄 때왜안 마셨어? 내가 왜안 내가 진짜 맛있게 정성스럽게 너한테 탄 거다 너 진짜 내 아무십니다 제자문 얘랑 이런 거 되게 잘 맞나. 고겸이 <웃음> 형이랑은 이런 거 해야 돼 나는 너 나랑 나중에 꽁트한번 하자 진짜 제대로 어. 직속 밥줘 이런 거어 <웃음> 그런 거거나 아니면 그괜찮은시기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애드립 꽁트 음.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진짜 잘 파워레인저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고잉 레인저도 해야 된다고 고잉 그린 고잉 브라운 <웃음> 고잉 레드 우리는 고잉 레인저 아무튼 오늘 회식 고생 많았네 와, 고생했네 응. 내일또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안녕. 쉬고 다음 제 2회 제 2회 녹. 어, 저제 2회 회식 때 만나. 봅시다. 즐겁다 이제 <웃음> 원래 지